비제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만기 연장뿐만 아니라 금리 할인 원금 감면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은행권과 협의를 통해 세부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오는 9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연장및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취약층이 생기지 않도록 차주 특성에 따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28일 당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물가 민생안정특위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세부운용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코로나19 이후 밀린 대출 원금과 이자를 수월하게 갚을 수 있도록 상환 여력이 약한 차주에 대해 최대 1에서 3년까지 충분한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장기 분할상환 일정도 최장 10에서 20년으로 조정한다. 금리 상승에 따른 과도한 이자 부담 증가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출금리를 중신용자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하고 부실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 60에서 90% 수준으로 원금 감면을 시행한다. 이밖에 금융권을 대상으로 가계 소상공인 대출 전반에 대해 지약차주의 채무조정 수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특별 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관 도입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미래 불확실성 대응 등을 위해 감독당국이 은행들에게 선제적으로 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